여기 이제 도요코인 호텔인데요. 저희가 해운대 오면 묵는 곳이에요. 어, 가격 도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직원도 친절하고 그래서 어, 제가 세 번째인데 항상 여기서 묵고 있습니다. 어, 두 개의 해운대 어, 도요코인이 있고요. 해운대는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.